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 입니다 등산을 하시거나 나물 산행을 하시는데 비교적 높은 산5 0 0 m 이상 고지대로 올라가셔서 이런 식물을 보시거든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나무를 잘 하시는 뭐 전문가 분들은 이게 뭔지 금방 아십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 이게 당기인가 아닌가 이제 나무를 조금 알아 가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식물이 위험한 것은 이 식물과 닮은 대부분의 나물들이 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미나리과 이기 때문입니다 참당기가 그렇죠 강활이 그렇죠 누리대라는 외우산 풀이 그렇습니다 다 생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설픈 지식으로 생으로 먹을 수 있겠거니 하고 채취해서 드시면 바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뿌리가 단기, 참단기를 닮았기 때문에 뿌리를 캐서 산행하시다가 피로를 이기신다고 차로 끓여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설악산 종주 산행을 하시던 등산객 중에서 일행 중에 이것이 단기라고 캐서 끓여서 드시고 현장에서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또 후송해서 위독한 상태에 빠진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그 동속 식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나물은 뭐 조금 몰라도 되는데 독초는 잘못해서 섭취를 하면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이 나물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물은 여기 갈라지는 부분, 갈라지는 부분 모두 이런식으로 자주색 반점이 묻어 있습니다. 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거를 영상을 촬영하려고 기르고 있는 것도 있는데 기르고 있는 식물 중에서 같이 자라는데도 여기 반점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영상으로 단귀, 참단귀 그리고 지리강을 구분하는 법 설명해 놨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이 끝에 부분이 여기가 마지막 부분이 날개가 안산 생기고 그냥 이런 식으로 입자루가 아주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참단귀나 바디나물은 여기가 날개가 생겨서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 지리강아는이 마지막 정소엽 부분이 딱 삼각상으로 이렇게 입자루가 정확하게 붙는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날개가 없어요 이것만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줄기는 둥근 원형입니다 원형이고 아래쪽에는 아주빛이 생기는 것이 이 식물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건 나물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이 식물이 경상북도 청송지방, 영양지방 이쪽 지방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나물입니다. 금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동네 분들은 이것을 채취해다가 말립니다. 삶아서 말려 놨다가 그 이듬해 봄에 보름에 먹는 취나물처럼 꺼내서 요리를 해서 드시는데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서로 채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몇번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씀을 안드는 이유가 미나리과 식물이기 때문에 채취해서 생으로 드실까봐 말씀을 안 드리는데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나물도 제도 과정을 거쳐서 나물로 이용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데치고 우려낸 후에 다시 조리를 해서 섭취를 해야 중독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에는 참단기는 하나도 없고 이계단기라고 부르는 지리강할만 많습니다. 이것도 그런 특징이 보이네요. 여기에 자줏빛 반점이 안보이죠. 줄기에는 보이는데 이것도 보이기는 한데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모르면 함부로 생으로 섭취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단기와 닮아서 중독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개단기라고 부르는 질리 강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